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머리 뒷부분에 약 5cm인 선형형태의 피아출혈이 있더라도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합 5424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래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왕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인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위성되었고 시신 머리 뒷부분에서 약 5cm인 선형형태의 피하출혈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위 피하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및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불명입니다.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였다면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머리부위 손상에 의한 사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머리부위 손상이 경막하출혈이나 뇌좌상 등 사망에 이를 정도의 거심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망인의 머리부위 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시기가 겨울이었고 사망한 장소도 주택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 근처라는 점에서 저체온사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체 검안서 구급활동일지 등 망인의 상태가 기록된 자료에는 저체온증으로 판단할 만한 아무런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니 합니다. 망인은 당시 고령의 노인으로 심부전 및 확장성 심근 병증이 있었는데 이러한 병증은 급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고 사망하기 약 4일 전부터 식사도 거의 못하였다고 하는 바 그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약관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 해석상의 원칙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로 해석되어 그 뜻이 명백하여 약관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약관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에 기하여 이층 책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